오늘은 육대장입니다! 방하! 아 육대장! 짠! 아 협찬 들어온 거야? 예. 네. 후후! 기면이 문제한테 들어온 연예인 협찬 들어온 육대장을 오늘 계란. 맛있게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양이 부족해서 계란을 좀 넣어볼게요. 계란이 왔어, 와... 어, 어, 어. 신선한 계란이 왔어. 예. 네. 진짜 뻔 어제 먹은 그런 고추이지. <웃음> 아 형, 대장이야 오늘. 아 어떻게 아니라. 아, 아무나 걸리라고. <웃음> 네, 살살 끌어오르죠 이제. 아, 먹어도 돼. 아, 지금 섞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계란이 그러니까 프로트 상태도 살짝 익, 익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음. 어. 아, 요렇게 요렇게 끌어오르는 거. 먹어도 돼. 음, 네. 아 좋다. 아와 너무 좋다. 들다 계란. 와 너무. 아. 아 너무 좋다. 너무 한번한번보도래 한, 진짜 너무 좋다. 너꼭뭐 하면 너한테. 꼭뭐 토를 다뤄. 이거 종환이 형 먼저 푸시면 은 계란 반 고기 반 푼다. <웃음> <약간>. <웃음> 아, 그러면 형이 씨, 이거 어떻게 푸라는 거야. 아, 어, 얼른 푸세요 아, 형. 형, 형. 빨리, 빨리 보여. 밥 먹게. 아, 좀더 익어야 될것 같은데. 아까 뭔가 계란이 좀 들렸어. 한번싹 들어봐요, 어떻게 됐나? 이 정도면 뭐 이것 뭐어 됐다, 됐다, 됐다. 와, 와 아, 아,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대로 가져가면 욕하겠지? 멀어지지, <웃음> 우리 사이. 그렇지. 우리 사이 멀어지지, 형. 이 계란, 이 고기, 조금만 줄여줄 수 있어, 형? 네. 꺼될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떠먹는 거니까. 아, 아, 아. 아. 빨리 빨 먼저 먼저, 먼저 빨리 보세요 파, 파. 빨리 빨리 빨리 먼저 먼저 빨리 빨리, 빨리 먹어야 돼, 돼. 시영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 빨리 빨리 먹어서 먹어야 돼 아, 고기 아. 많이 들어가네 어? <웃음> <웃음> 남이 푸른 거다 보고 있잖아 어떻게 푸나? 국물 좀 덮어. 아? 어. <웃음> 눈치, 눈치 보지마 어? <웃음> 어 냄새 엄청 좋다 음. 음. 고기 맛네 아, 아. <웃음> 보고 고 있어야 이 눈으로 <웃음> 맛있게 드십시오 잘먹겠습니다 <웃음> 아우, 아하, 와, 아, 고기가 고기, 어, 아 고기가 아. 많이 들어갔네. 육대장 잘해요. 음, 음. 개그맨 이문재한테 협찬이 들어간 걸 네가 훔쳐온 거야? 네, <웃음> 잘했다. <웃음> 음, <웃음> 아 좋다. 어 고기 부드럽다. 아 음. 너무 좋다. 하... 닭강슴살 음. 아. 해봐. 맛있네. 음. 가서 먹어도 맛있는데? 네. 아, 이게 육대장? 네. 아. 국내에도 있던데. 아이 맛있는데? 응. 음. 다 배고팠네. 말 없네. 네.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음. 일부러 안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뭐야? 어? 어, 뜨겁다. 이게 그러지. 아, 어, 아우 좋다. 어, 좋다. 게스트 소개 안 해도 돼? 갑자기 왜네 명이지 이럴 거냐? 어. 안녕하세요, 음. 공익형입니다. <웃음> 공익형? 네, 잘한다. 음, 잘한다. 뭐 공익형, 공익형 TV라고 있나? <웃음> 우정의 무대 에 나오는 공익 동네 바보형입니다. <웃음> 아른 곳에서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음, 어. 네. 아, 매장에서 먹는보다 낫다. <웃음> 아, 나도 그런데 진짜. 여러분 육대장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시켜서 드셔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플리스. 아껴주시고 동료해주시고 음. 박수 박수쳐주시고 음. 사랑해주시고 어, 대장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아...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응. 음. 아, 단무지가 어울린다. 아... <웃음> 버스 타고. 동경 잘 먹어 진짜. 그얘 <웃음> 내가 일부러 얘 밥을 좀 많이 볶거든. 많이 볶 많이 먹어. 응. <웃음> <웃음> <웃음> 이건 안 먹을 수가 없네. <웃음> 그 우정의문들 <무대> 재밌더라고. <웃음> 우정의 무대 군대 썰이지, 그, 제목이. 정확하게 네, 군대 썰이에요. 여기는. 우정의 무대만 치면 은 우정의 무대밖에 안 나오더라고. 맞아요. 군대 썰까지 쳐야 음, 돼요잘 되길 바라. 이름을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고. <웃음> 아뜨아 아, 아. 아. 아. 처음에 단무지가 어울릴까 했는데 어울리지? 네. 잘 어울리니? <웃음> 잘 어울려 아, 뜨거운 거에 지금 시원한 거라서 더 그런 거 음. 거고 근데 닭대장도 있나? 응 음? 없을걸요? 근데 여기 닭대장 이 팔걸? 아 그래요? 응. 아닌가? 육개장 닭개장 응미쳤 죄송해요, 대장으로 조 아, 언제부터 나쌀 소유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던데 빵을 많이 먹는다고 하거 음... 하지만 이 육대장에 있다면 밥을 많이 먹을 을 수... 조금 밥이죠? 혜님 방금 발음이 약간 광고필이다. Cœur... 원래 광고는 더 열심히 <Joan> 음... 해줘야 돼. 광고답게. 서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고맙지. 육대장 관계자 여러분이 보신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난 이틀에 한 번. <웃음> 진짜 인간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고기가 좀 많이 집힌 거 육개장에 또 파가 그지? 이런 거 밀키트라고 안 하지? 이게, 이게 밀키트지, 밀키트지? 밀키트야. 원래 파랑 이렇게 좀 썰어있고 그걸 넣어야 되는 거 아냐? 밥 좀만 더주수있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물 넣고 라면 좀 끓여먹을까? 헹궈올려나 끓으려면 되지. 스프레면 되지. 음. 너 라면이 먹고 싶은 거아니야 아니 그냥 국물에. 육개장 국물에 라면 먹으면 맛있으니까. 딸콩한다. <웃음> 짜잔짜잔 <목소리> 아우 음 좋디 좋다 음 좋다 <목소리> 음 자오 <우와! 목소리> 그림 좋아 좋았다 고기 육개장 머리 만여기 이건 다파다 같이 먹어야지 빵세빵빵 빵김치 음, 근데 빵김치 없어도 돼 귀엽네. 여기 되게 잘 찝는다 이거. 아, 이런 방법 있었구나. 그렇게. 다 똑같네. 너 <웃음> 나만 <웃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으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아구가. 아 씨. 야, 심지까지 그 알려 주지도 않고 나만 오주 평생이. <웃음> <웃음> 아 그럼 나 뜨거워가지고 지금 장갑 잡고 있었어. 장갑 끼고 같이 음. 먹을까하다. 와 근데 셋다 어떻게 딱이 방법을 쓰고 있었네. <웃음> 나만 몰랐네. 나만 곱게 절라가지고또내 <웃음> 동생 보면 또빵터진다 곱게 잘랐네 보통 집에서 이게 들고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 그릇 내려놓은 데다가 하면 돼 응. 아, 이더 먹어. 더 먹어. 아, 배불러요. 배불러? 아까 뭐 먹었지? 단무지 먹었어요. 어쩐지 단무지가 많이 없어졌다. 더 주세요. 저는 더못 먹겠어요. 내가 불러. 아까 한약 먹어서. <웃음> 제가 지금 한약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먹어도 배 터질 거 같아 미치겠네 뼈에 <웃음> 닿는게 다른게 안들 고사리 뭐 이런건 절대 안들어가네 원래 고사리 들어가지 않나? 응 네. 고사리 안보여요 까짜 고기 고기로 많이 응아 음. 초이스 응, 카페기 응. 여기 고기랑 파가 중심 응. <웃음> 아, <laughs> um. 와, 그래. 땀 엄청난다. 어, 땀 뻘뻘 대파랑 딱 그거네. 대파랑 딱. 딱파 하고 딱 그거네. 제가 지금 가발이잖아요. 가발 전에는. 전에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된 게. 원래 유튜브 촬영 때문에 갔다가. 와이프는 이제 붙임머리 하잖아요, 여자들. 그래서 남자도 한다는거래서 오, 신기하다. 저도 할래요. 그래서. 유튜브 꺼리로 원래 딱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풍성해지니까 그 우와 좋다 라고 해서 이제 붙임머리 했는데 남자는 한두 달마다 한 번씩 계속 가려야 돼요 머리가 자라니까 내려오니까 음 여자는 길어서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한번할때 최소한 30만원 들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한달 하고서 또 연장을 하라고 했는데 다 너무 아까워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가발로 딱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슈가 제이이 붙임머리를 하면은 여기 마, 머리 끝에 응. 달려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탔어 응. <웃음> 그대로 둥 들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누구, 야 그러면서 <웃음> 바람에 날리면서 여기가 <웃음> <웃음> 정말 깜짝 <깜짝이야>. 놀랐어 <웃음> 웃긴다 <웃음> 너무 쪽팔려가지고 서 미칠 것 같고 막 웃긴다 차에 가발이 났다 그래서 <웃음> 가발도 관리해야 되나? <되냐면>. 잖 <웃음> 네, 가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린스로 예, 아, 네, 아, 린스로만 하고, 샴푸는 안 해. 아, 아, 잘 먹었다. 와,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짠! 짠! 아,